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상황을 계속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계속 아, 심화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아, 체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시국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 피해를 보고 있는 아,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상의 중요함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 정말 마음 편하게 어디 가서 아, 영화 보는 거 그리고 산책이라든가 아, 누군가를 만나서 아, 즐거운 대화를 한다든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요즘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일상의 중요함도 정말 아, 체감하는 요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월 초까지 잡혀있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아, 강연이 전부 취소가 됐어요. 음, 그래도 저는 전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같이 일하는 어,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든가 전업 강사분들은 아, 아주 아 집중적인 타격을 어,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출판 예정이었던 제 어, 저서도 어, 영향을 좀 받게 될것 같고요. 힘든 시기라는 걸 저도 많이 이제 겪어보고 어, 극복하기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예, 두 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실수했거나 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니지만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어, 나를 압박한다거나 내 행동이라든가 내 생각이 제약되는 시기가 있죠. 첫 번째 유행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어떤 나 때문에 생긴 어떤 힘듦, 내 게으름, 내 나태함 때문에 어떤 기회를 놓쳐서 후회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거나.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내가 오히려 더 지혜롭게 버티는 방법이 더 필요하겠죠. 아,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취업준비생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퇴사를 해가지고 뭐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아, 악화됐거나 힘든 경우가 있는데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내 패턴을 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무섭거나 뭔가 두려운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그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거나 어,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계속 주시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패턴을 잃어버리면 계속 이 상황에 내가 매몰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 예방하거나 어, 내 개인 위생에 더 충실히 한다거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더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상황에 너무 계속 노출돼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망각하게 돼요. 자, 내가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압박을 한다거나 내가 컨트롤 할수 없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계속 집중을 더 독하게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운동을 더, 운동 강도를 더 높였어요. 다음에 내가 사업 아이템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철저히 하고 에르스 사태 때도 똑같았어요 상황의 경중을 떠나서 어떤 상황이 종식되고 끝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내가 이 걱정하느라 저 걱정하느라 걱정 두려움 다 끌고 오느라 나한테 집중을 하지 못했구나 지나 보니까 결국 종식될 거였는데 결국 끝날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상황에 끌려다녔구나 내가 그 상황에 압도돼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내 패턴을 잃게 됩니다 답답하고 뭔가 좀꽉 막힌 느낌으로 지금 어, 지내고 있어요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위 이제 환경도 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요즘에 도서관도 하지 않아서 어디 가서 뭐 자료 찾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나한테 얼마나 아,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한꺼번에 힘든 일이 나한테 다가오는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확진자도 많고 뭔가 불안감도 있고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도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객관적인 상황에 주관적인 마음으로 내가 너무 두렵고 뭘 못하겠어. 오늘 이거 계속 뉴스 보다가 아무것도 못했네. 이건 내가 주관적인 마음이 계속 객관적인 마음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혼돈이 와요. 그럼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여기에 내가 객관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자, 계속 뭔가 수치가 올라가고 뭔가 나를 압박하는 어떤 정보들이 계속 와서 신경이 써요 그럼 여기서는 나도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계획을 더 알차게 짜고 내가 이 시간에 더 운동을 하고 면역력을 올린다든가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거 자, 이걸 하는 행위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자, 이런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것과 대응을 하게 놔두고 내 주관적인 마음은 조금 뒤로 물러서 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과 무엇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 힘든 상황이 갑자기 종식되고 없어졌을 때 내가 그 힘든 기간 동안에 해 놓은 게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속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할수 있는 건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